자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그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프롭스를 통해서 그 컴포넌트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컴포넌트를 만드는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프롭스와는 구분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프롭스는 어펑셔 l 이건 클래스 건간에 양쪽 다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트는 클래스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여기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에다가 값을 한번 줘 볼까요? 저는 init number라고 하는 값을 음, 2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고요. 얘도 똑같이 init. Number라고 하는 값으로 숫자 2를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props를 통해서 전달된 저 init number라고 하는 값을 어, 클래스에서 받을 땐 어떻게 하나요? 자, 이런 식으로 Number는 this의 props의 i n i t 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함수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함수도 props는 받을 수 있는데, this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함수를 React가 호출할 때첫 번째 파라미터의 인자 값으로 전달된 props 값을 전달하도록 약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props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파라미터 안에 init -in number의 값이 들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겨,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props라고 하는 저 값의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변수의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props라는 이름을 쓰는 것일 뿐이죠 자 그럼 그컴포넌트가 내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바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이트는 어떻게 펑셔널에서 써야 되고 클래스 방식에 써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부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클래스에서는 일단은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초기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정할 때 저는 넘버라고 하는 스테이트 값을 주는데 이때 props를 통해서 전달된 init number 값을 전달하면 여기 있는 이 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것의 값이 되면서 이 컴포넌트 안에서 이제 스테이터스는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타입이 아니라 스테이트는 이제 넘버의 값이 2가된 겁니다. 그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this state, n u 이렇게 하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는 props 값을 그대로 number의 값으로 찍어줬는데 이제는 그 props의 값을 state로 줬기 때문에 저 state의 값을 바꿀 때마다 랜덤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새로 달라진 state의 number 값이 시각적인 요소에 반영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랜덤 값을 발생시키는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풋 타입은 랜덤이고요, onClick 그래서 여기서 f u n c 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참이 클래스 방식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바인드라는 걸 속에서 통해서 디스를 넣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this set state의 값을 넘버를 어떻게 해요? 매스.랜덤을 통해서 랜덤한 값으로 바꿔 주는 것이죠. 에러가 나나 했더니 인풋을 닫지 않아서 그랬네요. 자, 그럼 한번 랜덤을 눌러 볼까요?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setState에 의해서 이 state의 값이 바뀌고 state의 값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겨요? 렌더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그 바뀐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작업, 즉, state를 세팅하고 초기화하고 그 state의 값을 어, 사용하고 state의 값을 변경하는 이 작업을 펑셔널에서는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펑션은 props로 전달되는 값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할 컴포넌트에서만 펑션을 썼고, 뭔가 좀 다양한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클래스에서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훅을 통해서 이제 함수 방식에서도 state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